나는 이런 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의 매매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어느 분들은 호스닥 주식은 몇몇 종목을 빼고는 하나같이 모두가 부실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오량주를 매수해서 배당을 받고 또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않고 오량주라 해서 삼성전자를 8만원에 사서 6만원에 손절하면 그것이 바로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부실주고동주인 것입니다. 제게는 수익을 주지 못하는 주식은 부실주입니다. 물론 부실한 주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한 주식도 때를 잘못택해서 매매하게 되면 부실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매수한 종목들은 모두가 코스닥 신규주들입니다. 제가 신규주를 매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회사의 실적이 좋다거나뜨는 테마주나 이러한 주식들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잘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제가 잘 찾아낸 주식이 테마군으로 뜨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남들 입에 이미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 주가는 벌써 상당폭의 상승을 한 뒤이기 때문에 저의 매매법으로서는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신규주 중에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총 주식수가 500만 주 이내에 고점 대비 5분 의1에서 10분 의1투막난 주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나름 물량이 좀 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주가지수는 바닥이 나오려면 앞으로 저점을 크게 하회하고도 아주 오랜 시간을 긴 행보를 거쳐야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매수한 종목들은 저점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매수를 하였고 매수한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상장돼서 1만원짜리가 1000에서 1500원까지 하락하고 또 반토막 나도 신규 상장된 회사가 퇴출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의 주주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내게 수익을 줄 때까지 몇 년을 가져갈 계획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시세를 크게 주면 당연히 팔 것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한 번은 시세를 주고 망하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무모한가요? 저는 주식을 매수하면 손절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 기준으로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될 때만 분할해서 매수를 합니다. 물론 손절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으면 그것도 종종 어기는 편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뭐 하며 내가 매수한 종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매수해서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 편인가요? 매수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글은 올리지 않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물려봤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